안 느끼려고 방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사람은 어느, 어느 자기 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올바르게 느끼는 거냐? 항상 평등 자리에 누면 놓으면 자기를 다 느낄 수가 있어. 굴욕감도 느끼고 그치? 두려움도 느끼고 근데 그 약자가 느끼는 굴욕감이나 수치나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항상 아래로 떨어져 버리거나 위로 올라가.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할때 나는 열등하니까 하면서 그냥 안 느껴버려. 헤라 엄마한테 뺏는 마음이 올라와. 예를 들어 제자가. 근데 에이 헤라 엄마는 워낙 그래 스승이니까 내가 이 마음 쓰는 거 나는 애기니까 하면서 자기를 그냥 약자 열등으로 떨어뜨려서 그 마음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허용을 해버려. 아니면 위에 올라가는 아기도 가끔 있어요. 품는데 그 위로 올라가. 뭘 품어 우리는 그냥 인간대 인간이야. 견장을 다 띄워야 돼. 그냥 애고. 밥 먹고 똥 싸는 애고. 내 앞에 왕이 오든, 저 거지가 오든, 우리는 그냥 인간이야. 밥 먹지? 안 먹으면 다 굶어 죽어. 안 먹어도 죽어살 사람 있어? 소변이나 대변 안 먹, 안 넣으면 죽어. 그치? 그럼 그냥 인간이야. 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성별도 없고, 그냥 인간으로 봐야 돼. 같은 인간. 마음만 있는 인간. 응? 마음만 있는 인간. 대통령도 자식 죽으면 서러워. 그치 대통령이 서러움은 나랑 빛깔이 다른가 나보다 어, 아래에 있는 사람 거지는 뭔가 달라 그게 무시해요 자기를 무시하거나 남을 무시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봐 누구와 같이 있을 때 자기를 자기보다 강자라고 느껴지는 자기가 마음으로 판단한 사람 위에 그 옆에 갔을 때는 그냥 저절로 열등이가 돼버려 자기를 그때는 어때요 열등감을 느껴야 되네또안 느끼고 버리네 그리고 자기가 위에 가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 옆에 가면 우월감을 느껴. 그러면 내가 지금 우월감을 느끼면서 이 짓을 하는 거라 느껴야 내려오는데, 안 느껴. 버려버려! 응. 그걸 딱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평등해. 특히 남자분들. 안 느끼는 이유가 여자랑 있을 때 양보한, 무 양보가 어디있어 양보한데. 그리고 내가 그냥 나는 위에 있으니까 하면서 여자가 수치를 줄 때. 예를 들어 부인이 막 무시할 때. 우리 내가 이해해. 뭘 이해해. 굴욕감 느끼기 싫으니까. 막 올라오는데 두렵고막두려움 것도 인정 못해. 왜 여자 앞에서 벌벌 떤다는 걸 인정하기 싫거든. 그 열등이 약자를. 남자일수록. 그치? 여자는 그래서 좀 약자 두려움을 인정을 잘하는데. 대신에 여자는 강자를 인정하요 남자를 막 무시하는 자기를 아니라고. 남자가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남편이 엄청 무서워할 거야 자기를 근데 자기 연약한 여자인 척 하려고 은근히 연약한 여자인 줄 알아 자기가 그래서 인정을 안해 사랑 약자로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되게 무서워하는데 빵 이런데 응? 그래서 서로 그걸 인정을 안 해요 평등한 존재로 인정해야 돼 그럴 때 내가 그러면서 안 느끼려고 하네 아주 순간순간 안 느끼려고 해. 그리고 굴욕감이 올라오면 수치가 올라오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수치나 구욕감을줄때 그걸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아저 사람 은 원래 못났어 하고 아, 잡고 있는 게 있어 아, 내가 더 많이 배웠어 어 아, 내가 이뻐 아, 내가 지위가 높아 뭐 이런 걸 붙잡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걸 인정을 안해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굴욕감이나 수치를 나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해 자꾸 피해요 그냥 인간으로 살아 견장 뛰고 우리는 한 통이야 수치 주면 그냥 그거 느껴버려 굴욕감을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로 투사되는 존재 있잖아 예를 들면 가족은 자기로 투사되거든 그러면 가족의 수치를 보면 내 수치가 올라오잖아 그걸 안 보려고 너무 아파서 그거 느껴야 되거든요 미치는 거야 그게 두려워갖고 그 수치 안 보려고 자꾸 피하는데 딱 느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리가 일어나 쟤는 쟤고 나는 나구나 괴롭지가 않아. 투사할수록 괴로운 거야. 그걸 얘기할 때. 계속 그걸 느껴줘야 돼. 그리고 과거에 엄마한테 욕을 먹고 아빠한테 수치당했을 때그 언어를 혼자 풀어내게할때 해보세요. 엄청 올라오지. 그때 느꼈던 구욕감을 다시 다 느껴야 돼. 응? 이런 가시나가 쓸모없는 가시나가 이랬을 때막그구욕감아무짝에 응? 쓸모없는 이 열등한 놈아.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막 이런 말을 막 들었던 말을 내 입으로 하면서 느껴봐. 그 수치와 모욕감을 막 느껴야 돼 근데 그거 안 느끼려고 생활 속에서도 내 가족의 수치는 자꾸 안 봐. 너무 무서워. 그리고 그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방탄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수치를 인정 안 하면 쌓여. 이 수치가. 세죠. 에너지가. 그래서 조금만 수치를 보려고 해도 너무 두려워서 겁쟁이가 된 거예요. 수치 보는 두려움이 절절매요, 절절매. 수치만 조금 주면 수치당할까봐 들려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돼 있어. 바보로 자라. 자유도 없어. 수치당할까봐 들려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 돼요. 자유가 없는 거지, 그치? 응. 음, 여러분이 그 수치 보는 게 되게 두렵지만 그 두려움 인정하고 용감해야 돼. 그래서 팩폭할 때, 응, 음, 막 그, 당할 때 아프고 또 나랑 제, 그, 완전히 다르지 않은 내 주변 사람이 당할 때도 그렇게 아픈 거야. 여러분이 영체마을 가족이니까 누가 영체마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막 수치가 올라오는 거야. 나를 투사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수치는 사랑하니까 올라오는 거야.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나의 못난 점을 얘기하면 수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부끄러워. 당연한 거야. 나를 사랑하는 증거니까 그 모멸감을 느껴줘야 수치를 안 떨고 고치잖아. 수치 빙이가 죽어야. 죽어도 안 느껴. 두렵다고 하면서 고집부려. 그럼 어떡할 거야. 안 죽지 계속 수치 떨고 사는 수밖에 가족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위대한 뉴스에서 여당을 막 때리면 여당 지지자들은 여당을 너무 사랑해 자기로 투사해 여당에 대한 그 집착이 사랑이죠 애고 입장에서 집착이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뭐하고 나한테 화를 내면서 왜 화를 내 수치당했다고 느껴서 막 막. 그런 응? 나를 막 수치주고 막 욕을 하고 야당 지지, 야당을 야당 내가 때리면 야당 지지자들은 야당이 집착하거든 에고는 집착해서 자기로 투사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아. 에고가 아닌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수치나 저 사람이 못난 점도 있는 그대로 보고 나로 투사하지 않게 돼. 그래서 내 자식이 아무리 공격당해도 아무렇지 않아. 내 부모가 아무리 공격당해도 있는 그대로 볼 뿐, 어 그렇구나 받아들일 뿐인데 그게 괴로우면 집착하는 거야. 나로 투사하는 거지. 그래서 야당 지지자들이 막 나한테 막 덤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느껴줘야 돼요 여러분이 느껴서 딱 분리가 일어나야 돼 자기로 투자하는 마음이구나 이 괴로움이 인식하고 그 굴욕감을 어떻게든 안 느끼려고 도망가려고 그리고 또 도망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올라오면 수치가 올라오잖아 그러면 조금 있다 이게 올라 두려움이 바로 떠아 자기 자기 수치를 보는 순간부터 남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남들이 나를 버릴 거야. 남들이 나를 사랑 안할 거야 하면 은 바로 의존성이 있 자기를 방탄하고 싶어 이렇게 가리고 싶으니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미친 듯이 올라와요. 그래갖고 옆에 사람을 붙들고 계속 나 힘들었다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한테 얘기하고계속해 의존하는 애가 그러고 다녀 사람을 괴롭히고 다니는 거야 그게. 수치 떨면서 혼자 죽어야 되는 거야. 그괴로움 느끼고. 그 두려움. 사람들이 나 이걸, 이런 걸이 날을 알면 다 나를 싫어하겠지. 이걸 막 느껴야 되는데 그때 진짜 괴로워요. 그때 수당돼요. 미쳐버리겠어. 막 아무데나 전화해서 나 이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가까운 그 사람을 괴롭히고 다녀 옛날에 우리 제자 중에서. 그렇게 자기 관념 올라오면 옆에 사람한테 가서 힘들다고 했, 했던 게 그거예요. 못하게 해서 내가. 그 의존성이 올라와서. 나한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조금씩은 받아줬어요. 너무 힘들까 봐. 근데 혼자서 하지 마. 도반들한테 다 받아 주지 마. 이랬거든요. 혼자 죽어 가야 되는 거야. 그 괴로움. 그게 호상이란 걸 알아야 돼. 남들이 날 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날 욕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두려움이 떴어. 가해자. 내가 나를 너는 수치스러운 여자야, 남자야 하는 가해자. 그다음에 어우 너무 두려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알면 너 버림받을 거알고나 협박하는 피해자 겸 가해자가 올라와서 이게 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때 죽어가야 돼 그냥 그냥 죽어야 돼 계속 느껴야 돼 괴로움을. 살이 떨려 뼈가 녹는 것 같아. 이게 병파동이야. 그래서 이걸 느낄 때 끙끙 신음소리가 나오고 뼈가 아파요. 1세 할때 내가 이걸 받을 때 이렇게 뼈가 이렇게 처음에는 뜨거운 뼈로 뜨거운 세철사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렇게 아파요. 그 느껴야 돼. 깊게 못 들어간 거는 이제 또 헤라엄마랑 힐세하면서 들어가서 몇번 하면 그만큼 또 들어가. 처음에 길낼 때가 어려운 거야. 길을 같이 나랑 내면 그만큼 그 다음에 혼자 또 들어가고 또길 내면 또 들어가서 그 수치의 고가 죽은 거야. 수치의 고가 죽은 만큼 두려움이 떨어져. 왜? 수치 보는 두려움이야. 모두 다. 그러면 수치 보는 두려움이 떨어진 만큼 자유로워져. 괴롭지가 않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거기에 수치 에너지가 실리지가 않고 자유롭고 그만큼 평안해져요 인생이 내가 자업자들 나를 묶은 족쇄를 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아프고 그래서 그걸 죽어도 안 느끼려고 도망다니고 수영안 한다 고집부리 고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파서 음, 고집부릴 때가 지난 거예요 영체마을 가족 여러분 이제 어, 적어도 자기가 보기에 몇년 이상 이 공부를 했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그냥 못살 거야 현대인은 그것 때문에 저렇게 폭만이야 자기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저렇게 자기 수치 때문에 두려운 줄 모르고, 너 때문에 두렵다고 하면서, 야단 여당, 어? 부인과 남편, 응? 회사 상사와 부하직원, 다 이게 너 때문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자기 마음 보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수치 보는 두려움을 안 보니까, 그 가해자를 안 보니까 상대를 통해서 보는 거를, 그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